네. 아또 아! 농구인 아닌 사람도 많잖아. 그러니까 조금 긴장되네요. 아 어, 어쩐 일이 아, 또 농구하고도 이냥반도 음. 빠질 수가 없어서. 12초가 1등이군요. 현재 12초 구사비 네. 1등입니다. 네. 레 <웃음> 그렇죠? 아 일반인들 진짜... 12초를 어떻게 한 거야? 1대1 어때요? 오늘 여기 오실 건데요? 네 좋아요 1대1 좋습니까? 네네네 1대1 할 건데 점수는 몇 점으로 할까요? 어... 1점 하겠습니다. 저부터 공격하고 에이 어, 네. 어차피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어차피 아, 선물 드리는 거아니까 먼저 네. 수비하겠습니다 먼저 수비? 예예 빨리 싹! 아 나왔죠? 1차 수비 나왔죠? 자 3대 자! 우와. 아 역시 수비! 와와 와. 오케이 와. 와. 자 자니싸움이 넘번째죠 네, 클럽도 무사히 하겠다 라고 말을 했었죠 오. 샷! 오. 샷 <웃음> 마지막 일점 어깨 침을 치면서 아 게임 오버 네. 자, 물 준비해놨죠? 네. 크스네맨에게만 작전 타임을한 차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서와와와와와와야와와와와와 자, 올드맨 두명 저희가 한번박도록 하겠습니다. 다 동원해 좀 하고 있는데, 네. 그스습니다 보겠습니다. 와, 오! 오! 오! 오! 자, 아까 당했던 거 그대로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자. 오! 오! 자 자, 판단 섰죠, 지금. 와 아, 또 나왔습니다. 와 자, 수고하습니다 네. 제가 지금 주죠 네. 저기 1대1. 아, 70도 좋아요. 7 진짜 좋아요. 좋아요. 대별대결 하고 있거든요. 3점입니다, 3점. 오 아자코스맨과 아! 1대1 굿샷! 아, 아 진짜 좋울것 같아요 마치까지 굿샷! 끝! 아! TN! 아! 어! 마침 뭐 됐다고 예, 피디막 사인을 해주고 있는 야 지금 깨알, yeah. 아. 평소 많이 팬이셨어요? 네, 엄청 좋아해서 유튜브도 맨날 보고요. 오! 오! 오! 오! 이 있는데요? 아, 지금 사이버 받으러 왔는데, 지금 이겨버리려고. 그러니까 네, 사이버 받으러 왔는데, 할만하네. 네. <웃음> 야,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. 와 야, <웃음> 별거네. 네. 오케이. 오케이 무시야 아 팬과의 만남. S U N 전설 몇 번째로 행복해 보여? 오케이 무시야 오케이. 아 너무 놀랐어. S 서울대 동아리에요 서울대 동아리 네 여섯 명인데. 다섯 명 아니었네. <웃음> 결승전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오이 친구 우영 맞죠? 우영 맞죠? 네. 자 우영 도전자. 그리고 1, 2, 를 다투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대 경왕입니다. SUM. 네. 다음 굿샷! 세배. 피샷 끝났습니다. 힘든 힘드신 거 같은데 그래도 팀다들어가습다 다음 순으 오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침 아닙니다. 땀이에요. 땀이에요. 침 질질리는 거 아닙니다. 떠흘리는 겁니다. 4 0대 최강이라. 네4 0대 최강전입니다. 지금 4 0 대를 대표해서 두 분이 최종 남으셨고요. 이제 네. 네, 이기시면 벌리는 네. 최강자를 남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좋습니다. 다시 강생각자 우리 가위를. 부쌰! 첫 번째 선치 득점. 다 들어오세요. 네. 6분과 함께 했습니다. 어떠세요? 너무 재밌었고요. 너무 잘하 가지고 저 완전 놀러왔다가 깜짝 놀랐어요. 체력이. <웃음> <웃음> 자, 아이큐 갑니다. <웃음> 농구인 아닌 사람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보시던 것 같은데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. 맨날 이렇게 농구인 앞에서만 하다가 이제 다 알잖아요 일반인분들이 이제 보고 계셔주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 40대 최강자리를 넘겨주셨는데? 예 넘겨 넘겨 드려야죠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언제까지 보기 있겠습니까 기 조금 더럽긴 한데 그래도 넘겨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